you <laughs> It's <clears> great. <throat> 양배추 전 o 잔 양배추전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어? 응. h 이 John, John, John, John, John, John, j o 그 n 응. o h n John, John, John, j